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이 파상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만한 그 산업, 가상화폐나 은행 창투사 관련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은행 파상 관련해서 지금 안전자산 등에 관심이 좀 쏠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 관련주 요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실리콘밸리 은행. 어, 얘가 그 2008년 금융위기를 발생시켰던 리먼 때에 어, 이 리먼이 어, 6,39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죠 어, 지금 요 파산한 실리콘밸리는 16입니다 미국에 그리고 하나, 하나로 약 2천, 아, 276조 달러 규모의 은행이 바로 이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이 276조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LG엔솔이죠 LG엔솔 2개 그리고 또 어, 1조짜리 1 8개 합친 기업이 날라간 것과 같은 요런 그 규모 정도가 되는 이 은행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이 파산했던 이유는 이 금리 인상이죠. 이 금리 인상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SVB 은행은 어, 미국 국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 SVB 은행은 대체적으로 이런 다이 테크 기업이라든가 벤처 기업이 주로 고객사기 때문에 이 예금의 86%가 또 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기업들 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우려로 인해서 가장 그 낙폭이 컸던 기업들이 어 거품이 낀 기술 기업 또 가상화폐 관련주 가상화폐의 비중이 높은 또 은행들, 또 부동산 관련된 비중이 높은 은행주들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어, 이런 데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유럽은행들이죠. 은행들 4%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가상화폐도 2만 달러 선이 이제 무너졌고 또 금리는 0.2포인트 이상 급락을 했고 국채금리가. 또 금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도 어 회, 수요 회복 기대로 유가 자체도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유주 주들도 우리나라 그 상승 흐름은 좀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어 피해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들, 가상화폐 관련 또 부동산 PF 규모가 큰 은행도 벤처 벤처 캐피탈, 기술주 어 최근에 우리나라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그 높은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기업들도 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은행 지주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J.B. 하나 이런 쪽은 이제 거의 하락률이 좀 낮았지만 제주 카카오 한국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이 2% 이상의 2%에서 5%까지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가상화폐 또 창투사 관련 주 중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월요일장에 또 이런 기업들 한번 좀 조,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다음으로 금 관련주 한번 여덟 종목입니다. 몇개안 되니까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제 금 시세는 전년 동월 을비해서 1.49% 상승한 34만 원한 돈에 이제 3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꾸준이 상승을 했죠. 금 가격이 어 그리고 그 금관련주 특징을 보시면 이제 엘컴텍이 어, 낙폭은 좀 적었습니다 금요일 장에서 그리고 mk가 가장 큰 낙폭 아, it 센또 bh 이런 종목이 낙폭이 컸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실적이 실제 나오지 않는 종목이죠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낙폭도 이제 상당히 컸고 엘컴텍이 그나마 좀 선방을 했죠 퍼는 12배 수준이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요, 얘도 이제 좀 작은 수준입니다 900억대 뭐 700억대 그리고 한컴이도 고려화연이나 영풍 이런 기업도 이제 2에서 3% 하라 그랬고 퍼를 보시면 b h 가 6배, 영풍이가 이제 지주사조에는 상당히 이제 낮은 밸류를 받고 있죠. 퍼3배 PBR 0.29배 수준이고 시가총액은 여기 이제 고려화연이 10조로 가장 많습니다. 영풍이 1조 규모고. 그럼 간단히 이들 기업 차트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컴텍은 자원 개발 관련주로도 움직이죠. 이 몽골 현지에 어, 금 매장된 광부 세 개의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대표적인 금 자원 개발 관련주죠. 얘도 이제 전 고점 부근에서 한번 이렇게 좀 꺾였었던 이 엘컴텍. TKG 어, 얘가는 폐가전에서 금을 출출할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게 1,300원대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았었고 다시 이제 추락한다면, 요 1300원대에서 반등을 할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컴 위드, 디지털 금거래 플랫폼, 어, 아로아나 골드머어를 출시하는 기업이 한컴 위드입니다. 고려아연, 금계를 제작하는 이 고려아연이, 얘는 이제 급격히 한번 이렇게 또 어,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한번 이제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지만, 다시 이제 원상태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50만원대에서 다시 이제 지지를 받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풍 얘는 이제 고려하 지분을 26%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쪽 관련돼서도 이제 검토 중인 기업이 영풍이고 보시면 이제 순이익은 145% 21년도 비해서 상당히 이제 높은 성장률을 보였죠 얘는 이제 거의 그전 접점이죠. 56만 원대 여기 또 여기 다음 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더 하락을 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BH 우즈베키스탄 금광 또 채굴권 관련된 기업이 BH입니다. i t s e 센골드라는 금 거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K전자 얘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이 핵심 부품을 요 금이나 이런 비철 금속을 원료로 해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뭐 16,000원대죠 여기 요 전에 있던 고점 나이대에서 도달하자마자 이제 꺾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뭐 은행 파산과 또금 관련 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월요일장이 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충격을 피해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잘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